아니, 너무... 신났어. 너 자야 된다고. 까아너왜렇게 <웃음> 대머리가 니가 새로 대머래요? 안녕. 결국 하는 t e n 까 엄마 잠나 결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? 으아! 으아! 으어 으아! 으 <웃음> 리모컨을 왜 모였죠? 어 모였죠? 어 뭐야? 어 뭐지? 어떻게 리모컨을 모였는지? 뭐야? 조명이 갑자기 맥혀져 조명이 갑자기 왜 켜졌어? 뭐야? 뭔지한거라 한이야? 네? 아니, 여러분 갑자기 한이 무슨 버튼을 눌렀는데 뭐. <웃음> 그.. 갑자기 뭐야 카메라 조명이 갑자기 팍 하고 켜졌어요 어, 안녕 뭐지? 너 뭐지? 무슨 능력이 있는 거지? 너 무슨 능력이 있어? 너, 딱걸렸어 이제 음응 그래 그래 하이가 그걸로 뭘 눌렀는데 갑자기 종명이 팍! 어? 뭐야? 뭐야? 뭐뭘뭐 뭐 눌렀어? 난데? <crafting> <응, 응. gasps> <웃음> <locking> 뭐야.. 이제 능력치 다 썼어.. <웃음> 저기는 좋은 데 <Peanut> <웃음> 어.. 어.. 안녕.. 잘있어그 먹고 이제 자는 거야.. 알지